왔거든요 날씨도 좋고 근데 여기가 선착순 이라고 해서 빨리 왔는데 다행히 자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 자리로 택해서 어 일단 피칭 먼저 할게요 그림 빠이 아까 어, 빵 예뻤는데 잘라놓으니까 그냥 갖고 올 거야. 짤라서 갖고 이리 아까 빵집에서 산거 제빵소? 이름이 뭐였지? 제빵소 덤. 제빵소 덤. 여기가 그 전지점, 창견시점인가? 참... <웃음> 전참시. 아, 전참시. 거기 맛집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? 이게 치즈, 꿀, 들어간 빵이래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맞아? 그 이름 어. 맞아? 아 머리야 배고파 죽겠어. <웃음> <웃음> 먹어봐 먹어봐. <웃음> 와 최근에 내가 먹었던 빵 중에 진짜 맛있다. 제일 맛있다. 그 정도야? 응. 아 치즈 맛이 치즈가 진짜다. 짜와 이거 비주얼 너무 좋은데? 이게, 이게 바로 건강식. 양갱이가, 양갱이 스타일 건강식. 안에 이렇게 찰떡 같은 거 들어있어. 그걸 뭐라 그래? 찹쌀? 어, 찹쌀떡? 그런 느낌? 그리고, 호두 많이, 아몬드 많이, 많이 많이. 다 견가루. <견과를. 웃음> 이봐, 이봐. 우와. 첫 쌀, 첫 쌀, 첫 쌀. 진짜 찹쌀. 맛있겠다. 따단 따단 따단 따봉 일단 저희는 점심을 간단하게 먹도록 할게요. 근데 되게 좀 쫀득쫀득하고. 좀세 고요, 밤에 놔서 그런가？응. 응. 이번에 파증이에서 팔걸이에 다는 수납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처음 게시하는 거 방수 재질 어, 방수 재질이라 비 오는 날에 좋을 것 같아서 가격은 9,900원이었나? 이게 의자에 걸어도 되는데 이게 의자도, 의자에 걸어도 되지만 힙색으로 아, 두 가지 용도가 가능하네. 힙색으로도, 힙색. 어, 이쁘다. 이렇게 힙색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저거를 빼면 이제 가방이, 고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. 저걸 찍찍이를 열어서 오, 오 괜찮은데? 완전 딱인데? 천천하고 천하고 이게 포켓 여기 포켓, 포켓. 앞에 포켓 두개 그 다음에 그다음에 카라비너 어. 카라비너로 찰키같은거 걸어놔도 되고 그 다음에 응. 안에 열면은 이렇게 수납총으로 그리고 얘는 뭐냐? 걔는 뭐야? 어. 어. 아, 아 그거 어. 공간분리하는거 공간 아 공간분리? 응 여기 안에 찍찍이를 떼면 찌를 떼서 가운데 이렇게 딱 여기랑 여기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한 다음에 이렇게 물병 어.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놓고 그다음에 차 차키 이렇게 차키도 이렇게 걸어 놓고 걸어도 되고 이렇게 여기 포켓에다가 넣어도 되고.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. 아, 근데 이 물병 꽂아놓을 수 있어서 참 음. 좋다. 너무 좋은 것 같아. 잘산것 같아. 근데 제일 좋았던 게 항상 핸드폰이랑 차키 막 굴러다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. 근데 이건 너무 편, 편한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.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내돈 내산. 끝. <웃음> 왜? 육즙 먹아는거 보여? 음. 미쳤다 응? 미친 놈 족발 족발랑 같이 먹을 매실장아찌 매실장아찌 그다음에 냉면 차차 좋아! 코카코라!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보쌈 하나 족발 하나 쌈장 고야무지게 싸서 잘 먹겠습니다 음... 맛 말로 표현이 안 돼. 진짜 맛있다. 이 어. 맛있다, 렇지 오래 그래, 불 소식 설방은 안 나오죠 예. 아, 진짜 가을인가 봐. 와, 이제 진짜 불모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, 그지? 렇 응. 나는 오늘, 오, 낮에는 진짜 더웠는데, 밤 되니까 확! 온도 확떨어지네 이제 캠핑 갈때 장작은 필수예요. 장작 필수. 으악. 장작 필수. 어, 어떡해? 장작. 장작. 장작 필수. 이렇게 하는 장작 필수. 필수. 아, 따뜻하고 뽀송뽀송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. 자, 이게 해님이 미니불멍탈 스타.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왔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타프가 망가졌어요 타프 정리하고 지금 아침이라 너무 추워요 커피 한잔 먹고 밥 먹고 이제 철수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. 수기 잡채밥. 크림이도 인사해 여러분 안녕 다음 캠핑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